좋은 사람에게는 여덟 가지 마음이 있다. 향기로운 마음 향기로운 마음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다. 나비에게 벌에게 바람에게 자기의 달콤함을 내주는 꽃처럼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베풀어주는 마음이다 여유로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은 풍요로움이 선사하는 평화이다 바람과 구름이 평화롭게 머물도록 끝없이 드넓어 넉넉한 하늘처럼 비어 있어 가득 채울 수 있는 자유이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존재에 대한 나와의 약속이다.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날씨래 이해라는 구슬을 꿰어놓은 염주처럼 바라봐주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관심이다. 정성된 마음 정성된 마음은 자기를 아끼지 않는 헌신이다. 뜨거움을 참아내며 녹빛으로 은은한 향과 맛을 건네주는 차처럼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칠천 이다. 참는 마음 참는 마음은 나를 바라보는 선이다. 절제 의 바다를 그어서 오토시 자라며 부드럽게 마음을 비우는 대나무처럼 나와 세상 이치를 바로 깨닫게 하는 수행해다. 노력하는 마음 노력하는 마음은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투제이다. 깨우침을 위해 세상의 유혹을 떨치고 머리칼을 자르며 공부하는 스님처럼 꾸준하게 한 길을 걷는 진념이다. 강직한 마음 강직한 마음은 자기를 지키는 용기이다. 깊게 뿌리내려 흔들림 없이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이다. 선정된 마음 선정된 마음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고요함이다. 싹을 키우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햇살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환하게 하는 지혜이다.